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네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x의 세제곱이겠죠? 아네 그럼 여기다가 부피가 a인데 이게 부피잖아요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12x의 세제곱이 되겠죠? 네 이거는 b가 건널비잖아요건널비는 네. 지금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여기를 x제곱인데 이게 지금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4x의 제곱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8x의 제곱이잖아요. 왜냐면, s 제곱이니까 여기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있으니까 8x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럼, 5x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8x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겹치고, 여기가 많 그러니까 x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합쳐보세요. 그럼 18x의 제곱이에요. 네. 그러니까 18x의 제곱이 b가 되는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24잖아요. 네. 이제 x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12x의 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 마이너스 2 4는 0이 되겠죠? 그럼 네. 양변을 6으로 나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네. 그러면 어, 이거를 어, 어떻게 하냐면 어, 어,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네. 일단 x제곱으로 묶으면 e 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이 0이잖아요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즉 y 잖아요 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게 그려보면 해가 x는 2분이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잖아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가 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x는 2분이란 e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 x-2 있잖아요. 네. 이거의 제곱이 이렇게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a 붙여주고. 네. 그러면, a 의 x제곱-e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ax 제곱 a x 플러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일단, 음부터 가볼게요. b의 제곱-4ac는 네. 0이라 했잖아요.